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이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또 공지를 드리게 됐냐면 내일 제가 깜짝 팬미팅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팬미팅이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바로 26일 금요일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남구청역에 있는 스몰 웰컴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랑 뵐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정관장 화해락이라는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팬미팅도 하고 제가 우리 댕댕이 분들에게 건강식품도 직접 나눠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이번 모임을 위해 그래서 특별히 자체제작한 굿즈가 있어요 어... 귀엽게 나왔거든요 소소한 선물들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금요일이고 좀... 시간대도 점심시간이고 해서 많이 못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한 분이라도 오실 수 있을까? 이게 주말이 아니라서 진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적게 오실 수 있지만 어.. 많이 오실 때보다 적게 오실 때 제가 조금 더 많이 한분한 한 분에게 신경 써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그래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촬영이 괜찮으신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못 오시면 어떡하지? 한 분도 못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옷을 계속 갈아입어가지고 댕댕이 있냐 할까 생각중인데 26일 금요일 바로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빌려놨거든요 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주소는 아래에도 나가겠지만 2층에 있는 강남구청역 스몰 웰컴이라는 곳입니다 꼭 많이 많이 와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댕댕빛지도 그렇지만 택배 보내기에는 너무 이게 작고 아마 이렇게 소소하게 모임을 할 때마다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약간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 댕댕이분들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뭐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깜짝스러운 번개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과연 오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실 거죠? 많이 많이 와주세요 <웃음> 안녕. 보고 싶어요. 너 <웃음>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걱정이네요. 아무도 안 오시면 인터넷 방송을 켜서 랜선 팬미팅을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럼 되지 뭐.